하운드의 외형적 특징은 정리되지 않은 검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난 찢어진 입이 가장 먼저 눈에 띄며 홍채가 없는 백색의 눈은 방황자로 하여금 섭득함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들은 백색의 눈을 가졌음에도 정상의 시력은 물론 어둠 속에서도 변함없이 먹이를 찾아냅니다. 대처럼 사족보행을 하는 하운드는 맹견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 방황자를 만나는 순간 적대적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운드의 울음소리 들었다면 시선을 피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가 에실패한한 방망자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죽일듯이 내려다봤을 때 겁을 먹고 멈췄다는 보고도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운드의 날카로운 발톱과 칼날 같은 이빨에 쓰러져 죽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보고에 따르면 하운드는 기본적으로 하이브의 아래에서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그들의 타액에서 생겨난 바이러스는 물린 방문자들을 감염시켜 자신들의 유전적 성질을 그대로 복사한 또다른 하운드 개체로 변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발톱에 긁힌 상처는 아몬드 워터로 치유가 가능하지만 몸 안으로 침투한 하운드 바이러스는 5분 정도의 짧은 잠복기를 지나 서서히 증상을 보이는데 물린 상처 주변으로 나타나는 변색이나 발진 근육 경련을 동반한 두통이나 현기증위 경련으로 인한 구토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질환, 그 밖에도 방역병과 매우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30분이 지난다면 인간의 몸은 하운드의 유전적 성취을 받아들여 새롭게 재구성되는데 우선 이빨과 손톱이 밀려나와 송곳니와 발톱으로 대체되고 몸은 사적보행이 가능하도록 구워집니다 이를 본 연구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말합니다.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모발의 급격한 성장까지 완료된 방응자는 야성적이고 적대적인 하운드로 변형을 마무리 짓습니다. 현대의 기술로는 하운드 바이러스로 알려진 감염병의 완벽한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린 즉시 상처 부위를 도려내거나 절단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체되어 방응자가 하운드로 변했다면 격리하거나 죽이는 선택지 말고는 더 이상 남아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던 과학연구팀이 하운드를 인간으로 바꾼 데까지 성공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기억도 지식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실험체가 정상일 리 없었고 병명과 함께 괴성을 지르며 연구원들에게 공격을 시도한 실험체는 결국 폐기처분 당하고 맙니다. 이후 하운드 바이러스에 관련된 실험과 기록들은 삭제되어 소문으로만 낫게 되지만 포기하지 않은 또 다른 연구원들은 하운드를 길들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운드의 지속적인 연구는 앞으로 인류에게 획기적인 치료학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